안중이. 이찬정자 삼무공신 후선 이훈님 참여하셨습니다. 박자 황자 종자 희자 순자 삼무공신 후선 박정환님 참여하셨습니다. 하 술자 평자 삼무공신 후선 하일용님 참여하셨습니다. 차환자 인자, 복자삼무공신우선 차세수님 참여하셨습니다. 석참최희자령자삼무공신우선 최윤범님 참여하셨습니다. 박인자복자, 후자령자삼무공신우선님박규일님 참여하셨습니다. 김수자생자삼무공신우선님김기룡님 참여하셨습니다. 양은자님자님 선무공신우선 양은이님 참여하셨습니다. 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발자은이 사람은 이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정영입니다 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2015명년대책 축자 양문자 재를 공연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석 진도문화원장님은 약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 뭐, 에, 오늘 제 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심에 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울돌목 명량대첩을 이룬 지 418년이 되는 때입니다. 이충공과 더불어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신 장수와 용사들의 명복을 머리 숙여 빌면서 명량대첩과 순절묘역 재례봉의 약사보호를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1591년 진도군수로 발령을 받았으나 부임하기 전인 전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부임하시니 진도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1597년 7월 중순 통제사 원균이 7천량 회전에서 참패하여 우리 수군이 함몰되자 적의 수군은 무인 지경으로 거침없이 남해바다를 지나 서해를 거쳐 서울로 향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급기야 백의 정군 중인 이충무을 8월 3일 삼도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하게 되어 장흥 회령포에서 삼군 통제사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충무공 이순장군은 상암몸을 부지하며 부서진 1두척의 전선을 수습하고 남은 병사를 이끌고 8월 29일 우리 고장 진도 벽파진으로 진영을 옮겨 폐난 어란진까지 추격한 일본군과 대치했습니다. 벽파진에서 16일 동안 부서진 배를 수리하고 겁에 질린 병사들 을 훈련하고 지엄 지문을 삭혀 일전의 계책을 세워 울돌목을 등지고 싸울 수가 없어 전쟁 하루 전에 우수형으로 진을 옮겼습니다. 우수형으로 진을 옮긴 다음 날인 9월 16일 울돌목에서 열세 척 남은 배로 133척의 회선을 맞아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본전혈투로대승청을 거듭으로써 외적의 서해진출을 막아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종식시키는단초를 마련했습니다. 명량해전의 대승리는 천연의 요새 진노울돌목의 세천물살과 강강술래 독불산 노적봉 등 지형 지물을 이용한 이충호의시약과 더불어 이순신 장군을도와 싸우신 이름도 없이 살라 수만 충절들의 희생이 천추에 길이 인날 명량대청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곳 정렬한 순전의 역은 1992년 무등일보의 기사화한 후신도원에서부정작업을 위해 목포대학교 박물관의 의뢰 학술조사를 하였고 이후 2001년 9월 27일 이곳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216호로 지정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명량대첩 축제 개최와 더불어 매년 노천에서 재례를 통행해 왔으나 이동진 진도군수께서 이곳의 사당을 마련하여 재례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재례에 참여해 주신 명량대첩 순절용사 후손과 오화왕 가족 그리고 지역 유지 어르신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약사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지금부터 이현목 진동문원 이사님의 침례로 제례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마침 오늘 569돌 한글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 명랑 대첩 축제 양모 5양 제례 이순신 장군 이하 22일 제례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례의 제관으로 총관의 이동진 진도군수, 아흥관의 주선정 진도군의회의장, 종원관의 정남수 대한노인의 진도회장이며, 정충량공 후손, 어, 오늘 축관의 박종근 문화원이사, 어, 집사의 허준무 김봉님 어, 이사, 그리고 오늘 폭행을 어, 진례할 이영복입니다. 어, 천신례를 행하겠습니다. 어, 축관은, 축, 축관과 은축관 집사는 관세이에 나가 손을 씻고 동문으로 들어가 계독을 하고 촛불을 밝히고 제자리로 오시오. 앞에 대동을 하십시오. 제자리로 나오시오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가 손을 씻고 동문으로 들어가 진서를 점검하고 성문으로 나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도 명령 축제 왔는데 예 예. 예. 는관및제 예, 예. 집사를 인도하여 문으로 들어가 신이 앞에 서시오. 예. 예. 예. <놀림> 예 <놀림> 재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여자도 모두 재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음 날짜는 초원관을 인도하여공문으로 들어가 신입전에 속을 꿇고 삼상에는 아쉽지요. 집사 그, 어, 잠깐 기다리세요. 집사는 잠깐 기다리세요. 집사요. 기다리시라고요. 아 앉아 3상향아 가십시오. 집사는 도와주십시오. 알자는 초원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대강신례강신례를 네, 행하겠습니다. 알자는 초원관을 신입으로 인도하시오. 초아관은이희 전에 올라왔니? 김피디. 자, 우진찬, 차진찬은 따라 총관에게. 주시그 필요한 장아관은 숫자를 받아 모사에 세 번을 비우고 빈 잔을 집사에게 주시오. 김윤 그그 이어서 초혼 예를 행하겠습니다. 집사는 술을 따라 초혼관에게 주시오.